어 그래 야, 나 바빠서 그런데 중요한 얘기 아니면 끊어도 되냐? 그래, 언제 한번 만나서 밥 먹자 수고해라 어? 그래잘 지냈냐? 조만간 봐야지 밥 한번 먹자 아 통화가 너무 길어지네 아 과제해야 돼서 끊어야 하는데 어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야, 근데 전화로 이러지 말고, 우리 만나서 얘기할래? 아, 뭐야? 이 인간이 나한테 전화를 왜 했지? 짜증나니까 안 받아야지. 야. 우리 벌써 두시간이나 통화했네, 크크. 그래, 이제 끊고 자야겠다. 잘 자? 아, 재밌게 잘 얘기했다, 흐흐. <웃음> 있잖아, 내 친구 중에.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 중에. 어. 어. 어. 그래. 꼭 알았어. 어, 그래. 알았다. 나좀 바빠서 이만. 야, 바쁘긴 뭐가 바빠. 네 집에 있는 거 아는데, 너또 귀찮아서 전화 끊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? 아 몰라, 아무튼 수고해라 뭐야, 누구지? 흠 이상한 전화겠지? 아, 진짜? 응, 어, 그래 알았어, 다음에 보자 아, 힘들다. 전화도 오래 하니까 지치네. 아, 내내 잘 지내셨어요? 아, 네, 그럼요. 하, 그럼 언제쯤 시간 괜찮으실까요? 네, 그럼 그때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. 하... 어, 그래서 알았어. 끊어. 어, 얘 오랜만에 전화했네. 아, 전화받으면 뭐라고 하지? 아, 또 긴장되네. 아, 오늘 좀 피곤한데. 미안하지만 내일 전화해줘야겠다.